방송 나갔어? 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 만수 계속 우리 사생팬이라 계속 쳐다봐. 대세 아니. 와 야야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뎅이 없고. 누군다 지금 아줌마 있어. 뭐. 아줌마가 아닌데요? 어, 어 저희 누구세요? 아, 아, 아, 아, 할아버지. 어, 내가 손자 변태가 손자 손자 손자예요 손자. 예전 손자. 손자, 변태가 손자 손자, 손자세요? 손자 손자 손자. 저기요 근데 요, 오뎅이 왜 이렇게 흔들려요? <웃음> 오뎅이 안절부절 못해요. 오, 오뎅이, 오뎅이, 야, 오뎅이 튀긴 거실. 올라와센 튀김, 센쥬 튀긴구나. 센우튀이 센쥬 튀 야, 새 튀김 된다, 새 튀김. 비야 그래. 위팀 자리가, 선리님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저 사람이 때린다, <웃음> <웃음> 저 사람이 때린다. 오이, 미오뎅이, 이 오이, 오이. 이이이이 스가 형님, 여기서 먹방 찍어주세요, 먹방. 네. 한... 이거 먹어보시오. 네, 뭐, 뭐예요? 맛있 <웃음> 어우 잘 어, 먹었다. 오씨, 어, 용자가 응, 먹었대요. 이것도 먹었어요. 이 용자가 먹었던 그만. 소떡소떡 처넣어. 자, 대세 뭐? 야, 야, 뭐. 야, 음식이 자꾸 흔들리냐? 아니 스가요. 어. <웃음> 아 조카도 지금 변태처럼 생겼어. <웃음> 어. <웃음> 아, 그렇 아이 봐도. 스가요, 스가요 도주해. 소떡소떡 먹고 도주해. 여기요. 맥도날드 가자. 맥도날드. 그래. 아우. 어 어우. 조심하고 어, 감사합니다 견 아! 죽는 거야! 견제 이걸로 죽는 거야 영업방이잖아 영업방이잖아 <웃음> <웃음> 야! 이씨! 이이이리로 야! 어디갔어? 안녕히 세요여기안녕세요 야! 포 오우. 트가 갈게 주겠어! 골목으로 튀어! 골목... 저골목에 여기! 여기 떨어지면 그... 큰일 날것 같은데요? 아 잠깐 잠깐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아저씨 그거 하세요? 우리 이제 뭐지 당신같은 사람처럼 들으 왔다고 아저씨 그거 <meeting> 하세요 <아저씨, care>, 아 무서워 동봉이 왜 이래? 야 동봉이 왜 이래? 아어디갔어 <Narrator> 야 우리 리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아 어디야? 어디야? 어저기 어디야? 어디야? 이디야 어디야? 어어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떡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요야 어디야? 어요야 어디야? 어어디 어디야? 어디 보는 내고 튄 놈이다. 요호. 육파레 간다가 벌수 있다. 아, 기기를 달저 어디로 가는 할아버지 밑에 보세요, 뭐 동전 떨어졌어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 잘한다. 야, 아이씨. 뭔가요? 뭐 점퍼! <웃음> 그래, 아, 저버 이거야. 아, 할아지 아니면 아저씨. 아, 그거 같아! 어 그렇게 보여? 어 기런거 같아? 어데 어이! 야 가만 어, 어, 어, 사지! 다루지 운동 좀 해! 운동 좀 해! 하늘에서 정의에 미친다! 야이짭새야너 나랑 <웃음> 불야안 쓰면 너 나랑 불야 하늘에서 정의가 밑밟친다! 야이짭새야승관가 <웃음> 거기 선생님 그거 산이에요가안 아, 들려! 산이 미친! 저거 저거 좀비야 저거 좀비, 좀비. 아야 뭐야 아니, 뭐 싫어? 맞아, 한 마리. 아직 한마리 아직 한마리 소리 좀수상야 달리는 폼봐 우리 저... 개미있어 거야? 아니 만수야 만수 맥도날드 사장님 KFC 치킨 만드는 거 어때요? <웃음> 예, 예 방금 시험에 자 먹으러 오세요 맥도날드 나한테 오세요 싫어 에이 여기, 여기, 여기, 기다려야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여 어, 그래 그 그래. 어, 여기,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이래, 여기,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있어기여할게요어 어, 뒤에, 뒤에 여기, 근육 여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기여치 여기, 그 don't 있어 o w I don't know. I d o o w n t know. I don't know. I d d o w I don't t I d d o w 아, 죽는다. 나 먼저 갔다 올게. 너네 네 친구들이 다날 나이 폭골 박게 가안 나면 너 친구들이 는 거야. 괜찮아요. 나만 안 ee o o t t e e e e a a a a a E a a a a a a a a